그 뭐야 그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느리고 음. 반대로 신경는 전달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잠깐 잠깐 정런게 응. 신경문이고 네. 네 그리고 또 호르몬은 그어 호르몬은 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 네 내분비샘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어, 그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있는데 내분비샘은 내분비생. 호르몬을 이렇게 뭐지 혈관의 혈액이나 이런데 그 내보내는 거를 내분비샘에서 음. 하고 그 외분비샘을 어, 이런 그 내분비샘에서는 그냥 이런 분비 중비물들을 그 밖으로 최외로 내보내는 게 외분비샘의 역할입 <웃음> 내 몸에, 호르몬은 내부인체내생소이다 이런거만 알고 고 이제 그 몸이 그려져있고 또 해야되는데 어 일단 그 뇌부터 하면 뇌에 있는 그 시상하부에 아까 배웠두신뇌화수체가있잖아요 음. 그래서 뇌하수체에 있는 그런걸로 볼건데 여기가 어, 자엽과후 호협이 다녀요 그래서 후엽에는 하나가, 어후, 하나가 옥시토신. 옥시토신. 옥시토신. 옥시토신, 이렇게 있고, 갑상선에 있는 거는 티록신이 고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있고, 또, 그 이제 이자, 이자에는 알파와 베타로 나눠나는데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그래서 그 베타세포에가 인슐린이 있고, 알파세포에 글루카곤이 있어니다 인슐린은 거질과 특징으로 나눠지는데, 거질에는 그 숙주에는 아까 배웠듯이 그거. 숙주는, 숙주는 에피네, 에피이 숙주, 숙주, 숙주, 숙주, 숙이 있어요. 기왕작용이랑 뭐를 구분하면 서로 그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관신경과 부교관신경이 있는데, 그 교관신경은 소화, 그 소화에게 소아, 그 분비를, 뭐지? 교관신경은 소화에게 분비를 억제, 억제시키는 거고, 네. 그 부족함은 소아에게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잖아요 음.